네, 어, 오늘은 음, 찜닭을 한번 만들어서 저녁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목소리로> 오늘도 못생긴 친구랑 카페를 왔습니다. <웃음> 왜 그렇게 생겼는지. <생긴> 칠월 <웃음> 씨. 잘 저어 먹어라. 야 근데 니그 영상에 내 나온 거 너무 못생기게 나왔어. <웃음> 못생기게 나온 게 아니라. 엄청 잘나왔다 생각해서 구 해준건데 아니 찾지말라고 아, 차가 너무 많이 막힙니다 지금 시간이 7시인데 차가 너무 막혀요 너무 막혀이는것요네 방금 집으로 돌아왔고요 어, 외출하면서 이거 케이크가 정말 유명한 집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케이크를 사서 왔습니다 제가 오늘 한 끼도 안 먹어서 어, 이거 먹으면서 어, 조금 여유로운 시간입 부러졌어요. 아, 저희 집 제가 여기 산지 어, 한 3년 정도 됐는데 벌써 이거 부러진 게 여러 번거든요 맨날 바꾸는데 이집 아파트가 잘못 지어졌나? 뭐 부러진 거 어, 제가 쿠팡에서 주문했거든요.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힘들어 다음번에도 고장나면 그때는 전문가를 불러야겠다 아 너무 힘들어요 진짜